까지 뭘 했냐면은 쭉 흔적자 그랬어요 이렇게 지금 델라노르 마스터 하면서 다 끝냈거든요 유카비 사막도 다 했고 그리고 아직 환각의 사막만 다한 상태인데 고독의 숲도 이제 해야 됩니다 저어 오늘 할 거는 고독의 숲 여기 싹다 넥스 찍고 여기까지 다 찍으면 이제 메인을 밀겁니다 이제서야 메인을 밀거고요 일부 좀 천천히 하고있어요 새롭게 또 이벤트가 나오는 바람에 레벨 71을 일부러 천천히 찍어야 할것 같습니다 전투력만 이렇게 흔적을하면서 야금야금 올리고 골드를 좀 많이 벌어놔야 할것 같은데 전투력 자체는 흔적작 채우고 영원석 작업을 하면 쉽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레벨업보다는 지금 이벤트가 껴있으니까 조금 천천히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벤트가 레벨 71이 되면은 바로 10, 17만 전투력이 되어야지 그 이벤트 던전을 쉽게 돌수 있거든요 그 전까지는 계속 꾸준히 올려야 돼요 흔적작으로 열심히 미리 올려놔야지 하기 편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슬슬 길드 주화가 2,500개 다 모아갑니다 저희 길드는 이제 레벨 9가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브렐란 장비 상자를 살수 있거든요 2,500개로 이 브렐란 장비를 사서 아스카탄 장비에서 벗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9일차이고요 8일찰때 제가 이제 길드 주화로 아스카탄 장비 하나 벗어나겠다 했는데 장비가 여기 제 등짝을 보시면 칼 모양이 다르죠 그렇습니다. 보조무기가 떴습니다. 주와 2500개로 브렐란 상자 바꿔서 주무기가 떴음 했지만 보조무기가 나왔네요. 그래서 바꾸고 또 어제 제가 생각했을 때어 레벨업을 천천히 하는게 나을 것 같다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벤트로 주는 그 휘기교본? 이름이 뭐지? 휘기교본 맞나? 요... 요거 제로에 쓰는 요거 빨간색깔 이 빨간색이 드랍이 전혀 안되기 때문에 무조건 레벨 71을 찍는게 좋은것 같아서 지금 메인캐를 부랴부랴 지금 밀고 있습니다 이제 메인캐 지금 7막 2장까지 왔고요 7막 2장까지 오면은 어.. 무과금으로선 거의 다 온거죠 3장은 요 말만 걸면 다 끝나거든요 4장부터 이제 조금씩 어려워지는데 2장, 3장까지는 무과금도 쉽게 밀수 있습니다 2장에서는 <웃음> 여기 12만 지 여기가 좀 힘든데 여기서는 길드원 뜨는 월드 채팅에서 이제 파티 구하셔서 게임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보스 이거 다음이 보스전이거든요 보스전이니까 아, 아이작 아 아이작 사면은 골드 날랄 같은데 만약을 대비해서 50개만 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꾸준히 제작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상고에 가서 물약... 혹시 모르니까 상금 이거 싹다 챙기고 물약을 조금 넉넉하게 챙기겠습니다. 얘가 굿섭에서 할 때는 굉장히... 얘가 어려운 놈이었는데, 지금또 모르겠네요. 신섭에서... 아니, 아니, 아니... 얘는 어스 신은 워낙 만화를 많이 먹어서 만화를 좀더 챙겨가야겠다. 그리고 저는 계속 잘 때는 골드 벌이하려고 여기 사막에서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사막에 여기 모래폭포나 끝자락 여기서 충분히 여기서 이제 제가 평타 사냥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여기 용무덤이나 해변가에서 돌리는게 가장 안정적으로 골드 수입이 가능한 곳입니다 자, 이거 메인캐가, 아, 이또 버그 걸렸네. 이거 화면 하얘지는 거. 아, 데미지 80 깎이네. 최대한 여기 잠몹 잡을 때는 한 마리씩 유도해서 잡는 걸 추천드립니다. 우리 무과금들은 아무리 토력 올라도 여기 메인캐 돌 때는 엄청 약하거든요. 최대한 몹은 한 마리씩 유도해서 잡으세요. 그리고 범위기는 싹다 꺼주셔야 됩니다 내가 설정을 오케이 지금 범위기 하나도 없구요 이거 보스 나오자마자 여기 있는 요리를 다 켤겁니다 아 이거 선빵 치면 어떡해 자 여기서는 제 공략 영상처럼 이거 꺼주고 리셋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아 역시나 자리 똑같이 되고요 여기서 평타로 탁탁 치고 불러낸 다음에 여기 잠보 없는 곳에서 이렇게 싸워줍니다 아 확실히 아프네 아프기도 아프지만 제딜도잘 들어가네요 이 정도면은 골드 많으신 분들은 그냥 아이작 샤워하면서 충분히 깰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최대한 아이작을 아끼면서 해야 되니까 피가 이제 좀더 밑으로 가면은 한번 어글핑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는지 또 확인을 해봐야겠죠? 자 여기서는 지금 크리 뜨면은 이제 죽거든요 자 이정도 오케이 간다 자 여기서 리셋되면은 이제 막힌거고 리셋이 안되면은 제가 전에 올렸던 공략 영상대로 되는거거든요 잘되고 있네요 이블린한테 어그로핑퐁이 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그로핑퐁이 되어있는 동안 저는 피를 채워주고 피가 다 채우면 아까처럼 평타 한두 대로 불러온 다음에 또 이제 1대1로 맞다이 하는 거죠. 이렇게 반복을 하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저는 이 악마형 다 했거든요 열심히 토벌을 해가지고 여기 황까지다 했습니다 그래서 악마형 데미지가 좀더잘 들어가는 것 같아요 부가금들은 메인 막히면은 뒤로 돌아가셔서 이제 토벌도 다했다 싶으면 그냥 흔적작 하시면 됩니다 아, 별로 안 어렵네 오케이, 바로 클리어 이거 뒤에는 따로 뭐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말 nope. 걸고 어, 뭐 잡는 거 있던가? 그거 아무튼 하고 나면은 여기 2장 끝나거든요? 2장 끝나면 3장까지? 그냥 말만 걸어서 클리어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완료 68 아, 71은 안되네? 아마 3장을 다 하고 나면은 69에서 아마 70정도 될거예요 그리고 여기 시스템창 보이죠? 악마토벌에 비탱구원 악마감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모아뒀던 악마토벌을 이제 여기서부터 최대감지 다 쓰시면 됩니다 제가 어제 실수로 다연줄 알고 다 눌려버렸거든요 최대감지를 날려버렸죠? 여기 비탱구원까지 봐줄 수 있는건데 아무튼 여기 2장까지 다 하고 나셔서 그 다음에 최대감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재력은 지금 70렙 기준으로 찍고 있고요 이제 인내를70 찍으면은 통찰을 레벨 올릴겁니다 그 다음에 투지 올리고 이런식으로 올릴거예요 이제 오늘 할 일은 이제 허상을 열었으니까 오늘은 여기 허상 들어가서 이렇게 네임드 지정을 다 할겁니다 왜냐면 초반에 나오는 비텐 허상에서 네임들을 열심히 잘 봐줘야 이제 브렐란을 많이 먹을 수 있거든요. 자, 지금 메인 3장까지 다밀었고요 레벨업 할줄 알았는데 레벨업 안 하네요. 이제 어디서 레벨업 해야 할지 또 새로 차지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대로 일단은 여기 싹다 길을 뚫어야 하기 때문에 빙빙 좀 돌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기 나오는 일반 네임드. 일반 네임드는 특히 위치도 많고 다 챙기려면 은 되게 좀 빡십니다 무과금들은 좀 빡세요 그만큼 위치이동 주문서가 많아야 되는데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그래서 무과금들은 최소한 특수 네임드는 위치 다 지정하셔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전체 맵에서 4마리밖에 없기 때문에 4마리 5마리밖에 없기 때문에 충분히 다 잡을 수 있거든요 잡고 시간 체크 열심히 하시고 이 시간 체크는 이제 각 길드에서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최초의 젠타임은 제가 이렇게 자막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언제 컷을 했는지는 그거는 이제 각 서버마다 다르니까 그거는 직접 시간을 알아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지역 열리면은 갈수 있거든요. 일단 가서 에임드 지정부터 하겠습니다. 이렇게 도착을 하게 되면은 자 저는 여기다가 특수 네임도 모고 있거든요. 얘가 도그로 그리고 도그럭 옆에는 여기 대형 체집물이 있어요. 이거 보이시는 보이실 때 하나씩 체집하면 좋습니다. 체집 경험치를 많이 주기 때문에 대형은 보이실 때 바로바로 체집하시기 바랍니다. 어, 바로 레벨업하죠? 이제 다음 있는 위치가 여기서 제일 가까운 게 페어 페어에 있는 라카탄 라카탄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자이 자리는 라카탄 여기서 어상 라카탄 찾는 방법은 여기 그냥 월드맵 찍고 이렇게 누르면은 자동이동으로 위치 갈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쪽에 페리라가 있죠 이런식으로 시계 한바퀴 돌면은 다할것 같네요 여기 페리라 갔다가 여기 마프 갔다가 쉐르마 가면은 여기도 루트는 다 찍게 되네요 여기다가 저장 허상 베리라 다음 마프 여기도 저장을 합니다 허상 마프르만 그럼 이제 특수 네임드는 마지막 한 마리만 남게 되죠 쉐르마가 아마 여기서 나올 겁니다 자 쉐르마 자리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마지막 저장 자 이렇게 깔끔하게 저장이 끝났구요 근데 지금 레벨 7 0일까지 달려야 되는데 아 이거 생각보다 메인캐로 레벨업이 잘 안됐네요 오늘자로 이제 초보자는 벗어나게 되었구요 이제부터는 아이템 수집, 장비, 탈 것, 선수, 동료에 따라서 정투력이 크게 차이가 날겁니다 이 이후 성장은 이제 계속 메인캐밀고 토벌하는 것 밖에 없게 되었네요 궁금한 점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